안녕하세요 k 구입니다 남자분들 중에요 지금 내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고 있어요 나는 어쩌면 환승이별을 준비하고 있나봐요 환승이별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요내 여자친구를 처음 사귈 때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요 나를 보면서 좋아해주고 행복해해줬거든요. 그 사람과의 연애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남자인 나도 바랬잖아요. 근데 어떤 순간 보다 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자꾸 나한테 서운해하고요. 나를 편안하게 대해주기보다는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것 같아요. 연락을 하는 문제로 나한테 시비를 걸고요. 내가 이해를 바라는 순간에 서운한 감정만 뿜어내요. 내 딴에는 잘했다고 한것 같은데 여전히 나를 알아주는것 같지가 않고요. 내가 계속 잘해주면서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아요 내 몸과 마음이 자꾸 힘들어진다고요 그런데 내 여자가 그걸 몰라주는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울면 달래줘야 되고 삐졌을 때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 연애를 하면서 나는 뭐 때문에 하고 있나 나는 정말 즐거운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해지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애가 어떤 순간엔 일같이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달콤한 전화통화도 즐거웠고요 만나면 얼굴만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순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게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졌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여자가 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 마음이 자꾸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여자친구보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내 여자친구는 요 나한테 안 좋고 힘든 감정들만 뿜어내요 나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에게 오히려 빨리 할 건지 말 건지 를 정해달라고 하거든요 모두가 다내 책임인 것처럼 말한다고요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지니까요 사실 남자인 내가 요 아주 나쁜 놈이라서 그냥 이 여자도 만나보고 싶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싶고 아무 여자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 마음 편히 만나는 게내 성향인 분들은 오늘 이야기는 별로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요내 여자를 많이 사랑했고 요 좋아했는데 도저히 힘들게 써서 안 되겠다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여자친구 말고 새롭게 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그 새로운 여자분과 요내 여자친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? 내 여자친구도 요 처음에 만났을 때나 무척 기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참 관대한 것 같았고요 이 사람이라면 오래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내가 내 옆에 두고 있는 그 사람 지금 내가 새롭게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도 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? 지금 새롭게 만나려고 하는 그 여자도 요 어쩌면 내 여자친구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겠죠 나는 또그 사람에게 노력해주고 애써줬는데 내 마음만 자꾸 무거워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걸 고민하고 계시겠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라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고민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만났던 여자친구와의 정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겠나 하는 내 양심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환승을 하겠다고 라 마음먹는 이유는요 새로운 사람은 다시 잘 만들어 가보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쪽에 마음이 조금 더 끌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못 먹었다고 그게 나쁘다고 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후회 없이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별로 달라지는 거 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달라진다면요 정말 아주 훌륭하고 매력적인 인내심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 나는 요그 정도로 좋은 여자까지 바라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여자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여자를 대하는 방식을 내가 여자를 만나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을위인해서그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남자인 나는요. 애를 쓰긴 했지만 여자의 마음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 걸 거예요. 내 여자친구는요.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그냥 단지 나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나를 대하는 걸 거고요 나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도 요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변함없거든요 나는 새로운 사람에게 또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 사람에게도 내가 인정받는 순간들은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도 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내 여자친구와 별 차이 없이 나를 대하게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너무 힘든 마음에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 마음 가자는 식으로 연애를 선택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새로운 여자와 환승을 할때내 마음이 분명히 불편하거든요 또 새로운 여자와 싸웠을 때 환승하기 전에 그 여자친구가 또 그리워지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그때는 연락하거나 찾아갈 명분도 없어요 내가 너무했던 것 같으니까요 환생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. 전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. 다만 내가 어떤 여자를 대하든 그 여자의 마음이 왜 그랬을 수밖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만났던 여자의 마음이 뭘 원했던 건지 나는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그 여자의 마음은 나를 괴롭히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나를 많이 사랑해서 나에게 많이 기대서 그랬던 건지 그거는 한번 알아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? 내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상황은 어쩌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리셋을 하긴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환승을 하면서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내 습관에 젖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연애란것 자체에 대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나는 사실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어떤 여자를 필요로 하면서도 정작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어떤 여자를 만나기는 어려워지겠죠 내가 만났던 내 여자친구는요 나를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나에게 투정부리고 서운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요 나라는 남자가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것 뿐인데 그 방법이 다소 아쉬운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라걸 충분히 전해줄 수 있었다면요 나도 어쩌면 잘못된 방식으로 어리석은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죠 마음은 그게 아닌데요 서툴다 보니까 서로에게 잘못 전해진 마음이 이렇게 등지고 있는 건 아닌지 환승을 하시더라도 요그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룰이 적용될 거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이 된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후회가 없는지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도요. 그 만난 여자도요. 내가 환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요. 그 여자도 어쩌면 내 여자친구보다 더 불안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그게 과연 맞는 건지.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서 피하자고 하는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나를 더 괴롭히는 선택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